점점 모험지가 커지니까 여러분들 물통 두 개로는 승에 안 차는 거야 형몇 <웃음> 개만 드셨어요? 물통 세 개는 해야 두 개를 꽉 예. 채우고 나머지 하나로 바닷물을 채워놔요 <웃음> 그치않아 뭔가 그렇지 그리고 커브로 하면 하나하나 계속 해야 되는 그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 그니까 예, 기본 세 개씩은 가지고 다니셔야 돼 이게 여행하려면 은 섬이라도 돌아다닐라 치면 너무 커졌다니까 그러네 응? 연녀사 아직 안 들어갔어 아 죄송합니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요청을 한다고 <웃음> 내려도 한세대까지 허용 3대나 <웃음> <웃음> 허용이에요?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스토리 때문인지 쓰레기 때문은 아닐 거거든요 그동안도 쓰레기 많았어서 여기가 렉이 걸려요 지금 뚝뚝 끊기거든요 지금 뚝뚝 끊기는데 이거 봐요 뚝뚝 끊기죠 일단 저희가 어.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케이. 8992 바루나라는 섬으로 가겠습니다 음식 어머니 예? 너무 여행 심취 하셨는지 이젠 요리가 어. 없어요. 아니, 엄마 밥 이번 줘서. 섬에서 다 드셨잖아요. 엄마 밥 줘. 아, 이번 섬에서 다 먹어놓고 지금 저한테 달라 그러시면 아, 빈집털이에 심취 하셨었나 봐요 어머니가. 시간이 없어요 그럴 거면 제가 그 집에 가면 안 됐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몸이 두 개여도 모자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무게 어머니 왜? 케빈이 형폐토뼈세개씩 들고 다닌대요 이제는 썩어 나는구나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야 이걸 이렇게 아까 다 동조해놓고 <웃음> 야너 대단하다 많이 배웠다 한편아 <웃음> 내 것까지 만들어주던가 성공해라 <웃음> 꼭 성공해라 잘되라 <웃음> 어나 진짜 크게 될거야 근데 한편아 예아나 약간 친데렐가 이거 왜 만들었지? 어아형 역시 엄마 그거 거짓말이에요? <웃음> 아니 저 얘기를 들으면서 뭐 <웃음> <나도>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웃음> 미안한데 빗소리가 가져왔어. <웃음> 형창좀 빌려주면 안 돼요? 창? <웃음> 네. <웃음> 친데렐라는 <웃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요 오늘 개념을 잃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한한장 줬어. 참한 장이 줬어. <웃음> 와, 케빈 <웃음> 형 크게 대라. <웃음> 성공해라꼬, 형 성공해 라고 <웃음> 겸. 그창한번 쓰면 없어지는 창이었을 텐데. 죄송해요 씨 라마밥을 아무도 안 주나요? 라마밥 어떻게 줘야 돼요? 얘도 밥 먹어요? 아예 모르겠는데 고기 푹쓰긴거 보니까 얘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웃음> 그래 파니쿤. <웃음> 아니 아, 그 풀밭이 밥이야! 풀밭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돼? 네. 이거 담수를한 번씩 채워줘야 되는 걸로 아아 그런 근데 거야? 근데 채워져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채웠어! 아, 아. 그래? 어, 그럼 먹겠지 뭐! 야, 고기 똑바로 안 들어? 죽고 싶냐? 배터리 아, 충전기 만들었어요! 와우! 예. 배 후밑 쪽에다 만들어놨습니다! 확인! 뭐 필요해요? 충전하는데? 생물연료? 아 생물연료야? 어, 예예 요 파이프 연결해놨어! 완자면이 있어서 괜찮아! 네, 상자 다 채워갑니다. <웃음> 뭐 있다! 뭐 보인다! 보여? 예. 약간 실룸으로 봐야 돼. 야, 야 뭐가 하우. 엄청 높아! 저거 약간 그 기름 캐는 그런 기지처럼 생긴 건가? 아... 시추션? 시추션? 시추션! <웃음> 시추... 아니, 프랑스에서 야, 이렇게 발음하고 래퍼, 래퍼 이름 같은데? 아니, 이, 이게 진션. 무슨 시추에이션? <웃음> 저거 그런거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약간 뉴욕같은 도시의 초고층 빌딩 윗부분 아 가라앉아가지고 어어 그런거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딱 바다 속에 들어간 막 도시 있고 오 저기 계단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왼쪽 그니까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예. 어 날개 쪽으로 해가지고 어 근데 야 엔진 연료 다된것 같은데 우리? 산체스 연료 없잖아 산체스 감자 넣지 않았어? 감자만 넣으면 안돼 꿀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나, 나는 꿀 취급 안해 울치고안 해? 울치고안 해? 아 그래? 안해안해 어. 아, 그래? 어유 한 펜스 운전 한 펜스 운전 어떻게? 운전 펜스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게 드리프트 이게 몇개 무리쳤 드리프트 무리쳤 진짜 무리쳤 야한 편아 우리 테트리스 하는 게 아니야 한 편아 허그 허그 이대로 이대로 갖다 꼬라박아 <웃음> 이대로 이대로 티스핀 티스핀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다 내려 어 여기 새둥지가 있는데요 이거 점프맵 해가지고 노트 노트 노트 발견 동료가 그리운 뭐야 아, 이거 완전히 점프맵이다 라디오로 아스트리드를 호출했다? 아스트리드가 뭐지? 저 옆에 있는 저기는 뭐지? 저기 또 누구 있는 건가? 아, 짚라인 타고 가는 거구나? 우와, 야, 짚라인 엄청 높아! 우와! 이번에 오. <웃음> 야, 이거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야, 기다려봐 여기로 올라가고 짚라인 타기 전에? 우와, 이거 조종할 수 있나? 클레인 열쇠가 필요하대 아... 어, 이거 뭐야? 우와! 헉? 전기 그릴이다. 전기 그릴? 어 전기 그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짐라인 이번 게 진짜 찐 짐라인이거든요. 타봐. 오오 오. 오. 오. 오, 잠깐. 오. 우와. 오깁잡깁잡오 오. 오. 근데 실제였으면 이 속도면은 그냥 부딪혀 죽었을 죽었지. 것 같은데. <웃음> 그치? 각도가 너무 세지 않아? <웃음> 가지가 날라갔을걸? 그니까 러 그대로 그냥 터져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 왜 오라고 했을까? 뭔가 있으니까 오라 했을텐데 여기서 키를 찾아야 되나? 방법이 없을까? 이거 올라가는 다시 올라가는 왜?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돼있을까? 어. 나 올라가고 있어 지금 혹시 <웃음> 너무 터져아근나 <추잡해. 웃음> 올라가고 있어? <웃음> 나 왠지 가평가서 저런 아저씨 본것 같아 우와 여기 대박! 여기 아래 와봤어요? 바다 아래? 바다 아래 어떻게 되있는데이 건물 이어져 있어요! 오! 아, 와 이게.. 진짜? 오! 와! 진짜 야 이거.. 우와.. 이거 전기.. 해파리 있고.. 야 이거.. 예.. 해저 파밍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거 같아.. 있을 같은데? 야 잠깐만! 길이 있어요, 건물 야 안에. 그래! 저기.. 산소방울 나오네! 이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지금 보니까 어. 아야 뭐야! 어? 야 이거 뭔가 수상해 야 이거 건물 안에 가시가 있어 못 들어오게 어어. 네. 어. 야 그리고 건물이 흔들려 어어 어, 왜 그래 아 뭐야 이거? 저거 문 열려 설마? 문이 다른 쪽에서 잠겼습니다 대박 혹시 해초 중에 좀 느낌 다른 해초 있으면 좀 캐와주세요 시도는 한번 해볼게 그다음에 경첩 아 잠깐만 나숨 없는데? 깜짝이야. 아니, 어, 그거 좀 주워 줘한 편. 어, 그게 조리법 나왔다. 어, 조리법도 어, 있거든. 좋아. 그게 무슨 네. 스테이크라 써 있어서 심지어. 재물 곁들인 스테이크. 이거 해파리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 이 위에도 길이 있는데요. 형, 여기 보셨어요? 아 위에 아니 안 봤는데 위에 위에도 그, 나 있어. 나 나이스 그리고 여기 뭐 해초 같은 것도 낙인 나 있네. 네, 한 번씩 어, 다 둘러봐야겠다. 이게 어? 보니까 음. 안에 알파벳이 써있는데 그러네 어 혹시 뭐 보신 거 있나요? 전 G 하나 봤거든요 방금 나도 어, G 어 여기 시메오도 있어 와 아우 약간 나 무서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 여기도 G라고 써져 있잖아 어 스포트라이트 부품 어 여기 열쇠 마더로드 열쇠 필요하대 마더로드 열쇠 근데 열쇠를 어디서 찾는야 고장난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다리 쪽으로 t 보면 아까 스포트트이트 부품 하나 얻었는데 우리 파밍하다가 어, 그 스포트라이트 부품들을 모아서 음. 여기 전구를 갈아 껴주면 얘네가 햇빛을 받으면 도망가나봐 t 파리들이 t 아, 전기 해파리들이 도망가나보다 어? 여기 스 t Spotlight, s 어디서 찾은거야? t Spotlight, s p o t l 어 잠깐만 그러면은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한번 다 뒤져봐 다 뒤져봐 나 이거 뭔지 알것 같다 형 어디 있어요? 나 지금 네 거기 스포트라이트 있는데로 올라갈게 설마 한펜이가 이거 해결하나? <웃음> 나 여기로 들어가? 네네 거기로 들어오세요 음... 거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엘리베이터 통로 있거든요? 우와! 어, 여기 2층이 있네 대박 음. 여기 아예 더 올라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 덜턴것 같아 스트라이트 부품 이제 슬슬 나온다 대박 오 슬슬 찾아져 이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거네 여기 찾아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비춘 다음에 해파리 있는 길로 가라 이거네 그냥 아 생각보다 간단한거였어요 여러분 괜히 고생했어 어심해어다 아, 징그러워 따라오는거봐 <웃음> 라이트 야 얘는 뭐 나오겠다 날고 머리 나왔다아너 머리 나왔어 오케이 야 스포트라이트 한번 켜볼게 오케이 야 대박 어야 이미 켰어 열렸어 그래서 아, 아 모이면 자동으로 켜지나 보다 아. 모르겠어 근데 열렸어 잘됐다 전조등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어 저기 뭔가 아 있단 또아 있어, 아 있어? 이거 이거 먹어봐 뭐나 검자 요리요 <웃음> 아 여기서 이제 그 안쪽에서 잠겼다는 데를 이런데 찾아가지고 여는 건가 보다 음. 이거 봐 지금 이런대로 이렇게 어 그렇지 아야. 이게 가시야 아어 이거 밟으면 에너지 달아 우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아야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아야 많이 아픈데? 돌아갈 수 있어 어? 잠깐 어. 이거 누가 봐도 트랩 아니야 이거? 에뭔 뭐, 트랩이야? 봐봐. 아! 그다음 여기로 진출. 헤이, 요, 이거 맞아? 에이, 뭐야?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어금. 그래. <웃음> <엉금>, 어금 <엉금> 기어서 <웃음> 가자. <웃음> 왜 상어 세 마리야? <웃음> 어? 어떤 짓을 해가 이상하더라. 야 챕터 3라고 이제 세 마리인가? <웃음> 아기 모자가 랜턴 역할을 하네. 어 근데 생긴 거살바래아 <웃음> 아, 일어나니까 찔렸어. 아 씨. 어 여기 그거 함정 함정? 점프 점프 점프 해야돼 어 여기 많다 청사진 오 고급 헤드라이트 네. 이거 뭐야 마더로드 마더로드 어 마더로드 열쇠 나 어딘지 알아 야 이제 물로 다시 나가야돼 이제 우와 아 여기가 이거구나 아 지도다 지도 파도 있네 오케이 여기서 점프하고 나 여기 길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서 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되거든 아 여기다 쥐 써져있는 여기 숨쉬고 그 다음에 이거 마더로드 와우 쥐라고 써져있는 거 따라가는 거였네 결국에 어 여기 또 여기 다 아기 아기 오오오 어우 따라오는 거봐 어우 어우 징그러 죽어 그냥 그렇지 아, 눈몇 개야 이거? 야 이거 아이템 해갖고 머리 하나 써보자 나도 어 생긴 거 봐라 살발하다 <웃음> 살발해 <잘> 화면에 <웃음> 이빨이 보여 개못생겼어 지금 이상한 건 들고 오지 마세요 오, 오, 오 뭐야? 오 터졌어 오! 갑자기 왜? 왕아기 대왕아기. 대왕기지 마. 진짜 저거 불 온다 온다. 온다. 저, 저, 저 있잖아. 온다, 어디? 온다. 온다. 어디? 온다, 온다. 우와, 저거 와 뭐야? 저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